12월 12일 일본 동북지역 아우모리현에서 많은 정어리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2021년 2월 16일에도 북쿄 인근의 이즈제도 에 미야케지마 해안에서 대량의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한 것이 발견 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 16일까지 미야케지마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까지 약한달반 동안에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2월 10일에 남태평양의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3일에는 후쿠시마 남해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월 21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4일에는 사우스 셔틀랜드 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 하였으며, 2월 3일에 칠레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2일에 몽고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9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4의 강진 정월리 때가 때조금을 했던 2월 16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8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또한번 발생을 하였으며 1월 8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월이 때가 떼조금을 했던 2월 16일 이후를 살펴보면 3월 5일에 뉴질랜드 테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8.1과 7.4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는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2일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